자, 지문으로 로그인하는 UI입니다. 예, 지문 등록하는 과정이고요. 자, 지문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 화면 잠금을 하고 이때, 아, 벌써 끝났네요. 지문등록이. 예, 다시 화면 잠금하고 지문을 한번 이제 대주세요. 예. 아, 순식간에 끝나서 예. 이렇게 지문으로 로그인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